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kp 부동산 tv 입니다 오늘은 근처는 박내리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내리 마을입니다 다리 있고 뒤쪽에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천입니다. 여기가 하천부지고 여기도 하천부지입니다. 집앞에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길은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. 도로와 집중간에 하천부지가 있어 하천부지에 주말농장 및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집은 세동이 있습니다. 앞쪽에 큰 감나무도 있습니다. 방향은 남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. 위치, 면적,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. 상세페이지입니다. 주소, 경북, 경주시, 근천읍, 박내리에 있습니다.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.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. 대지 면적은 421조금에다 1 2 1곱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계획관리지역에는 금폐율 40%와 용적률 100%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. 도로는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. 건축 면적은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정확한 면적은 없으나 약 80조금에다 24평이 있습니다.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주택입니다. 주 구조는 목조입니다. 지붕은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총동수는 세 동입니다. 근처에 작은 채 창고가 있습니다. 하천 부지를 이용하여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 총층수는 1층입니다. 입주 가능에는 세입자가 있어 23년도 5월 30일 이후에 입주가 가능합니다. 구성은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. 사용 승인에는 건축물대장상 없습니다. 주차대수는 건축물대장에 없으나 마당에 여러 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. 관리비는 없으며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. 방향은 안방기준 남동향입니다. 건축물대장은 없습니다. 건물 등기상 증명은 도 없습니다. 매매금액은 9천만원입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